널 본, 숨질난다 신이면 뭐할 거냐라고 물었잖아.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다는 핑계로 니할거다 네 해놓고. 근데 어쩌라고. 박씨가장 이시명당 너를 쳐다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신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제자는 맞고 신가면 맞다. 맞아요. 근데 어쩌라고 맞으면 할 거가 한다고 신이 오나? 박씨가장 이시명당을 둘러보니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고. 수무고개 하잖아, 지금. 네. 예.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고. 물 제자. 응. 신의 제자. 제자. 네. 그러면 박시가정 이시명당 네.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제라고 불러볼까? 이 말이 못 알아들어? 제가 제자라 이말쓰세요 당연한 거 아이가. 음. 널 보면 참질난다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냥 제가 몸에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아는 거는 선생님 찾아가서 누군지 공판이나 가리 판단을 받아야 알수 있는 거 아이가? 네 제가 한 분한테는 유튜버 선생님 중에서요 한 분은 맞다고 그러고 한 분은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유튜버 선생들이다 유튜브 선생들이라 하면서 앞, 앞에 사례자도 거기서 전혀 나랑, 나랑 다른 점사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점사를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게 거예요? 신도 있지만 귀신도 있고, 허주도 있고, 조상도 있고, 살이 붙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살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벌전도 있고,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어. 몸이 자꾸 떨리고, 어. 뭐 들리고 뭐 이런 건 없는데 몸이 자꾸 떨려요. 어. 떨리면 안 떨리게 해주면 그냥 사나 살 거냐고. 네가 생각할 때는 둔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악, 영악한 영악 거고. 맞잖아. 네가 생각할 때 신을 잘 몰라가. 몸이 확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막 흔들흔들하게 들리고, 느낌이 있는데, 어, 그게 뭘까를 몰라서 제가 너무 둔한가요? 다른 모든 무당들은 내가 이렇게 떠는 걸 보고 다 신이라고 하는데, 신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둔한데도 자격이 있나요? 니네 말은 이가, 이가. 이 몸이 떨리기 전에, 니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에 선몽해 준건다 어디 갔는데, 이미 니네 예감에, 네 직감에, 네 꿈에, 네 촉에, 네점사에 충분히 놀아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가 반응이 있으니까 덜커덕 겁이 나고 신체에 반응이 있으니까 왜 반응이 없었을 때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안으로 다 점치고 살았거든. 아 이건 이런가 보다, 저건 저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렇겠지. 맞잖아. 근데 내 말은 니를 딱 보니까 제자 맞고 상자 맞는데 신으면 뭐할 거냐라고 물었잖아. 근데 네가 뭐랬노 대답 못하고 있었잖아. 그 말은 바꿔서 내가 다시 말할 때는 그러면 그 이전에 몸에 지기를 놓기 이전에 조금씩 조금씩 줄 때는 다뭐 했냐고. 왜 네가 치부했냐고. 왜 네가 이런 거 무시했냐고. 왜네 혼자 점치고 네 혼자 예측하고. 이럴 것이다. 이런 거겠지. 이게 무시지, 뭐야. 제대로 된 통신데? 안 되는데. 왜 써먹냐고, 청기 누설을. 주는 청기를 네 마음대로 왜네한테 맞춰서 이때까지 생활하고 살았냐고. 저 항상 의심하고 살았는데요. 그 신이 맞는지,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냄비에 물을, 물을 얹어서 물을 끓이잖아. 네. 이게 끓어 넘치면 가스가 어째 되노? 꺼지죠. 꺼지면은 역할을 하나? 아니요. 끌라. 냄비가 끌려고, 안 끌지? 니 네. 네 지금 상태가 그렇다. 네. 유통기한 지나가, 골든타임 벌써 지나가, 벌써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사람하고 대화 안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라는 얘기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 맞고, 무당해야되는 사람 맞다. 유튜브 선생님이 아이라 하는 것도 무시하고 맞다 하는 것도 무시하고 살아라. 왜? 니한테 지금 이런 느낌을 준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가까이에 다가서서 많이 오니까 겁이 나서 니가 지금 알아보는 거지. 니네 고집에 니가 제자만 뭐하는 너신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몽 주고 징게 놓고 했을 때마다 너의 대답은 뭐였냐? 있다는 건 알고 있겠고 이래 주니까 요래 해석하고 조래 주니까 조래 해석하고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그 느낌을 그 청기를 해석하고 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다. 네, 네 멋,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내 말이 인정부터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되지. 얘기가 되지. 네. 맞지? 인정을 안 했다는 라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화를 냈다는 라 얘기는 맞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어떤 기운이 나한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먹고살기 바빴든 아니면 내가 싫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내가 싫다 했어도 그 기운 속에 빠져서 내 나름대로 결정짓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점을 치면서 이게 맞겠지 하고 왔던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야 대화지. 왜 이제 와서 허구한 날 청춘일 때다 뭐하고 어, 꺾어지는 나이에 와서 이제서야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해볼 거다해보고 한다 하면 이제는 네 몸이 아프니 굴복하나? 네 몸에 표적을 받으니 굴복을 하냐고 그 괘씸한 마음 안 풀려. 괘씸한 마음이 풀려져야 신에서도 이해를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벌전이 있으면 풀고 꽃과 같은 마음으로 너한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할거 아니야. 신 자체는 날고 기는 신들이다. 너 보고 탐내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도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벌써 상상의 나래를 막 펴고 네가 생각하는 신의 감옥 틀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는데 뚫어져 지지는 않고 욕심은 앞서서 레전드인 선생님한테는 상담받아서 어떻게라도 돈 받고 싶고 욕심이 앞을 썼다 이 말이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다는 핑계로 네할거다 해놓고 다 고장 내놔 놓고 내보고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너의 욕심이고 조상의 욕심이지 신은 절대로 경우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생각해보고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시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는지 여기가 완전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 니가 말했잖아 유튜브 선생님들이 당장 신 받아야 된다 신이 다 왔다는 것도 알아보고 아니다 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고 맞다 하는데도 알아보고 니가 진심이면 어디 인간들 어디 간들이 인연이 안 나타날까 근데 이미 니는 신이 있다는 거 알고 신이 됐고 니 혼자 스스로 제자가 됐다 거기 대놓고 무슨 말을 하노? 신의 판단 안 받고는 집에다 물도 뜨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마. 차라리 운동해, 힘들면. 땀이 나도 미친 듯이 달리고 달리다 보면 이네 마음이 알아지고 네 뜻이 알아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 앉아서 입으로 하지 말고. 응, 됐어. 어, 이번 영적 사이자는 상담을 받을 때 몸이 계속 떨리고 아프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제자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공판을 좀 내달라고 지금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자는 맞아요. 제자도 맞고 천신의 제자가 맞고 몇 대에서 조정 불의해서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이미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한건 이미 이 제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동상이몽으로 자기가 신이 된지 오래됐고 뭐, 자기가, 뭐, 꿈꾸고 예감하고, 일단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제자는 그냥 물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랑님한테, 그러니까, 만들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뭐랄까, 가두어서 살다 보니까 몸의 표적이 5,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꿈으로 이렇게 영척하게 한 번씩 줬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자기 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뭐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핑계로 말은 다뭐못 보는 사람인데 잘 보는 사람인데 자기 직원들이 다 있을 텐데 스스로들 앉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영적, 영적 제자가 이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험적으로도 이미 가물이 다 들어왔고 살도 들었고 충도 들었고 조상, 그 다음에 신명, 가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집중을 하고 신감이 있다 보니까 신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몸이 혈기마다 음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고 떨리고 하는데 이 눈에 초점도 별로 없고 자기가 무조건 자기는 제자고 신이고 그러니 유명한 선님한테 가서 염치는 없지만 네가 나를 손을 좀받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조금 하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판단 내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 건지, 건지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제자들이 참 많은데 돈이 없어 신을 못 받아서 뭐 신꽃을 못해서 신이 못 온다 생각하는데 개념 자체가 벌써 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과 지금 현재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만들어진 그 영적인 세계의 신들과는 동상이 몽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아니라 돈이 없든 있든 어떤 방법으로 했어라도 신의 마음은 0.1%도 안정 지점이 없다 보니 내림을 받아서도 고통받는 이유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조언을 조금 많이 해줬던 그런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